또 올라오면 또 이제 할 가지고 <웃음> 우선 할머니 집에 짐을 다 풀었고 내일은 아침부터 방구하러 서울에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영상 안올린지가 반년이 넘었네요 오랜만에 학교도 종강을 했고 일본에 들어와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딱히 할게 없어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누나랑 빈티지샵 갔다가 집에 올 거예요. 별거 없습니다. 네, 니다 저의 아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. 응. 머리랑안 감아서 우리가 왜 이러지? 뭐하지? 요새 제가 자주 듣고 있는 노래 2 n e 원 다시 다 뭉쳤으면 좋겠다 2 n e 원의 인더플라 옛날에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아, 제 나이 또래 분들은이 노래 아실걸요 아련하네 아련해 싸이월드 시절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후 <shrug> Спасибо. 왜? 여보세요. 어. 어딘데? 야나카. 왜? 왜 야나카에 있어? 아빠 뭐 실어야 된다는데. 오, 음, 그래갖고 언제 와? 이거 실고 파루나로 음. 간다. 이제 누나를 만나서 구제샵을 갈 겁니다. 20년 <웃음> 됐어요. 엄마, 엄마 20년 어? 됐어난살뺀다 네? <웃음> 소리 안 했는데. 아직 지고누나하루종 엄마 우거찍참재밌었네서 오프하우스라는 구제샵에 왔습니다 들어가야지 이백육십육260이야 근데 나 270까지 신는 거. 아, 아니 25, 250짜리였는데 샌드도 이뻐가지고 응, 여자 거 같은데? 남자 거 아니야? 사라구만 사야겠다 응 어? 아, 짝다, 짝다. 안 오. 뭐야, 짝거 이거, 이거, 그거잖아. 그거, 그거 아... 때, 아, 그거잖아. 아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잖거 이거, 그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아, 메론소다 먹고 메론소다 하는 거 있잖아 메론소다 응. 됐다 보인다 저거 다리다 다리 진짜 낮게 도 있다 여기는 여기는 또 다른 구제샵입니다 뭐 한대? 뭐 한대? <놀라> 걸어다 다 따라다녀서 걸어. 빵빵빵 이제 쇼핑은 다 했고 집에 갈 겁니다. <놀라>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, 떡볶이, 김치, 쌈. 자주 쓰는 로스카나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크림 아까 아까 빈티지샵에서 산 옷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키즈 면바지를 샀습니다 가격은 1500원 1500엔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도리 요거는 1100엔 이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쇼패딩 샀어요 쇼패딩 벌려 안에는 뭐 오리타르 나는 것 같고 음, 일본 의류 브랜드 구두인데 앞에 스케어 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쁘더라고요. 가격은 2200엔? 한국 돈으로 22000원 정도겠죠. 제가 오랜만에 노래 추천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한달 전에 카페에서 알게 된 곡인데 과제를 하다가 이 멜로디가 나왔거든요 이 멜로디가 나오자마자 바로 검색을 한 노래입니다 터프가이 아니 신종의 터프가이라는 곡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아마 일본에서 찍은 영상이 올라올텐데 어,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럼.